시발. 안녕하세요, 이칸트입니다. 오늘은 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러이 뭔지 아세요? LUT, 루버 테이블의 약자입니다. 루버 테이블이 뭐냐면,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상 필터.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핸드폰에 쓰는 사진 보정 어플을 보시면, 은 뭐, 따뜻하게. 뭐 차갑게, 예를 들면 무슨 파리 스타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필터들이 있잖아요 그 필터들 영상에 입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색의 정보값, 뭐 채도, 색조, 루미너스, 밝기, 컨트라스트 네,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고 정보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까지알거 없잖아요 영상 필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러스에 대한 정보나 오해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오늘 제가 사실 몇개 러스를 커스텀으로 만들었어요. 그 중에 하나를 무료로 배포하려고 합니다. 네, 그거는 더보기란을 보시고 주소를 제가 넣어드릴 거니까요. 주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. Where? Where? Where? 유튜브 보면 굉장히 무료 배포된 러이 많잖아요 걔를 다운로드해서 내 영상에 입히면 왜 그렇게 영상처럼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의외로 간단한 부분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영상에서 어, 굉장히 그 유튜버가 입힌 럿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튜버가 입힌 럿의 배경이 굉장히 녹색이 많은 숲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도시에서 그 럿을 입히려고 했어요 그 녹색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변형시켜서 예쁘게 만든 럿인데 내가 빨간색이나 회색에 그 럿을 입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색깔 정보가 맞지 않아서 내 영상에 입히면 어?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돼? 나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유튜버 예시 영상은 가장 그 러시 잘 드러날 수 있는 영상을 입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유튜버가 만약에 숲에서 그 영상을 썼다, 나도 그 녹색의 기반의 영상에 러스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. 뭐 각각의 색깔, 빨간색, 회색, 아니면 피부색이 굉장히 돋보이는 러스이 있다면 피부색에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아마 그런 괴리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. 러스는 메이커별로 소니면 소니 러 캐논이면 캐논 러 여러 가지 뭐 로그 러 s 로 o g 에 들어가는 럿 이렇게 럿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소니의 럿은 다른 캐논 후지 카메라에는 사용을 못하는 걸까요?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특별히 색 정보가 다르지 않다면 일반적인 뭐 소니 전용 럿이라고 해서 소니 카메라에만 그 정보를 입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캐논, 러, 캐논에 있는 영상에도 소니 럿을 입힐 수 있고 그색 정보가 맞아 들어가서 내가 보기 불편하지 않다면 그럼 럿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지 카메라를 뭐 기반으로 해서 럿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내 소니 카메라 영상에 못 쓰는 건가 하지 마시고 럿은 굉장히 많이 받아보시고 많은 럿을 대입을 해보고 어울린다고 하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. 또 어떤 유튜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야외도 나왔다가 실내도 나왔다가 이런 영상이 있잖아요. 한 가지 러스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는 이러스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이러스 사용하고 나눠서 사용하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 러스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뭐 어렵지 않게 러스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오늘 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럿이카트 후지럿이라고 하는 럿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럿을 몇개더 만들긴 했는데 지금 몇개더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어 가지고 필름 카메라터 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후지 필름의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노출도 살짝 더 업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도라든지 약간 좀더 밝은 느낌이 드는 아주 캐주얼스러운 럿입니다 그래서 제 럿이 많은 분들 영상에 잘 적용이 돼 가지고 좀더 나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참, 제가 계속 이제부터 러스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. 뭐 매주는 아니지만 뭐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이랑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. 꼭좀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이칸트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